부평구는 헐몸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건강지킴이 스마트토이봇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축 봉사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10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7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홀몸 어르신 건강지킴이 스마트토이봇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부평구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스마트토이봇 효도리를 활용해 홀몸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의 지정 후원으로 150여 명의 홀몸 어르신에게 스마트토이봇과 4년간 통신비를 지원하여 지역 내 예방적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스마트토이봇 효돌이는 어르신의 약복용과 정서적 지지, 일상생활관리, 안부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24시간 이상 움직임 미감지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알림 기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스마트토이봇 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지역 내에서 홀몸 어르신의 촘촘한 건강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6일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기공식을 생략하는 대신 현장 위주 점검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 인원은 발열 체크와 소독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 등 20여 명 이내로 공사장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846제곱미터의 건물이며 체육관 2층의 남측, 서측 테라스 부분을 증축해 총 270제곱미터 증가한 2,116제곱미터가 될 예정입니다. 남측 증축 부분에는 부평구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비대면 수업을 위한 영상 제작실을 갖추게 되며 1층 공간에는 주민 이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됩니다. 구는 이번 공사가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폭넓은 체육활동 공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구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우리지역의 BGM, 부평그린매니저는 수거한 재사용 아이스팩 400여개를 제약회사 DL팜에 전달했습니다.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순환에 동참하는 이들을 부평구가 응원합니다. 부평구는 지난 5일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2회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평구 선수단을 사전 격려했습니다 선수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충분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삼산이동이 효실천 야쿠르트 배달사업 지원 대상자를 기존 9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이 위기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부평구 여성센터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육아코칭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장난감 놀이키트 제공과 육아상담으로 이루어지며이중 하나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총 20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초보 부모님들은 부평구 여성센터의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평구는 2021년 부평평생학습주간 운영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린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 챌린지 프로그램, 친환경 소재 라탄 바구니 만들기 체험, 조회수가 올라가는 비대면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법 등총 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은 인터넷 혹은 방문,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평생교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날씨가 참 덥죠. 남부지역은 심지어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한 곳도 있었고요. 또 밤에 열대야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을 장마와 늦더위가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세균에 감염돼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또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꿉꿉한 날씨에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내웃에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집 구평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